ITQ의 기출문제를 다운받고 싶을 때는 구글에서 KPC 자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화면 한국생산성본부를 클릭하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을 클릭하시고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하시면 ITQ의 최신 기출문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을 클릭하시고 첨부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수험번호와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드시고 파일의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파일을 클릭하시고 저장,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에서 ITQ를 클릭해 주시고 만약에 문서가 안 보이면 왼쪽에 찾아보시면 문서가 나옵니다. 문서를 클릭하시고 ITQ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 위치가 내 PC, 문서, ITQ라고 나와야 됩니다. 파일명은 수험번호는 임시로 12345678로 하겠습니다.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시험 일주일 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8자리로 연습하시다가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수험표를 출력해서 수험번호로 저장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 지시사항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 사이즈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맞춤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슬라이드를 6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홈을 클릭하시고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제목만을 선택해서 슬라이드 6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를 6개를 만들어 주신 후에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크기를 왼쪽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지시사항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파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 문서 다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TQ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ITQ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 파일에 기출문제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은 반드시 압축을 풀어서 픽처라는 폴더를 ITQ 폴더 안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PC, 문서, ITQ 안에 p 처라는 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항상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숫자 1이 적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슬라이더를 반드시 클릭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1번은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슬라이드 마스터고,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들은 해당하는 내용에만 적용이 되는 제한적인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1이라고 적혀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위에 완전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위에 붙여주시고 왼쪽 오른쪽은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잘린 위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잘린 부분을 조금 크게 해주시고 a 이프 형식에서 회전을 선택하시고 상하대칭을 해주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적당히 아무 색이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직사각형으로 적당히 만들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도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서 조금 연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을 없음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도형 윤곽선 없음을 했기 때문에 왼쪽 아이콘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제목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둠 40 흰색을 하라고 했죠. 홈에서 글꼴을 도둠, 엔터를 쳐야 글꼴이 바뀝니다. 글자 크기는 40, 글자 색은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도형에 윤곽선 없음은 이미 해줬고, 하단에 로고를 넣으라고 했죠. 그림 하단에 보시면, 123주식회사라는 로고가 있죠. 삽입, 그림, 이 e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고 문서에 이 t 큐 더블클릭해 주시고 픽처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2.jpg로 나오죠. 123주식회사를 선택해 주시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위치시켜 주시고, 크기는 적당하게 줄여 주겠습니다.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죠. 그림 형식에서 색을 클릭하시고, 투명색 설정, 회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의 지시사항을 모두 수행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한 내용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